엄마 나 뭔가 머리가 어지럽고 헤헤 <웃음> 염기면 목도 아프고요 감기에 걸린 거 같아요 어, 어. 어디 머리에 열좀 재볼까 어, 어, 어. 그러네 어, 설마 고열 어? 아님 아닌... <웃음> 그런가 리아야. 너! 동생한테 그런 저주 퍼보면 못쓰는거야! 어? 그러면서 왜 마스크 쓰셨나요 엄마? 아, 에이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니 <웃음> <웃음> <웃음> 코로나는 아니겠죠? 야! 바이러스 덩어리! 기침하지마! 일단 여기 마스크 줄테니까 마스크 쓰고 내가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코로나 자가키트를 사오라고 할게 에휴. 여보 편의점에서 자가키트 좀 많이 사와요 아니 요르르가 기침하고 인후통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다고 해서 어 그래 이따 봐자 응. 얘들아 자가키트를 한번 해보자 여보 그런데 이긴 면봉은 뭐야? 음 이걸로 콧구멍에 넣고 휘저어서 검사하는거지 자 그러면은 노루루부터 해봐야겠지. 아빠 아플 것 같아. 괜찮아 옆? 괜찮아 아빠가 살살해 줄게. 음. 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면은 음한 응. 줄이 뜨면 음성이고 두 줄이 뜨면 양성이야. 두구두구 두구. 요르로는 과연 음성일까요, 양성일까요? 와. 음. 헐. 헐. 두두두두 두 줄이네. 어, 어, 에, 에, 게, 괜찮아. 내일 병원에 가서 PCR 검사 받고 집에서 괜찮을 때까지 격리하자. 올라갈게요 저 때문에 얼마지도 모르니까 헐 우리 집에서도 최초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다니 음, 이제 남은 가족들도 해볼까 그래 요 y o 도 걸렸으니까 혹시 모르지 우리도 증상은 없지만 양성일지도 I l 잖아 e y o 일단은 당신부터 해봐요 당신은 회사도 다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니까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넣는 게 맞나? 아프... 안 아프죠? 콕콕콕콕 콕콕 아이 너무 깊게 찌는 거 아니야 뇌까지 찌는 기분이야 아 아. 아우, <목> <목>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검사가 된다고 써있었다고요 어, 과연 나의 결과는 뭘까? 어? 어? 한 줄이다! 아나 은성이야! 역시 나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구만! 후... 아, 다행이네!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해볼까? 응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어 내가 하면 안 돼? 아냐 아냐 아냐! 딱대딱대 아주 그냥 깊게 넣어야 돼! 이거 검사가 잘 나오려면! 적당이 나와! 오! 음. 음. 어, 엄마도 바이러스에 걸렸어. 오! 어. 오! 어. 아, 아, 아, 뭐야? 여보, 리아야. 아직난 멀쩡해. 이거 잘못난 거 아니야? 아, 근데 아우. 목이 좀 <웃음> 음.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열이 좀 나네. 어, 어 뭐야? 언제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리아야. 어 리아, 가! 어. 어. 어. 어? 어. 여보 미안하지만 가까워요 오지 말아줘 어, 우리도 아프기 좀 싫거든 아, 이럴 리가 없는데 난 집에만 있었다구 아, 왜 내가 내가 서럽다 서러워 어, 빨리 올라가요 둘다 뭐해 누가 보면 내가 좀비 바이러스에라도 걸린 줄 알겠어 아픈데 서럽기까지 안해 어, 그래 좀비 그래 어. 올라와 아, 진짜 이제 아프네. 아, <웃음> <오> 놀래라. 에, 진짜. 어. 후. 미아야. 응? 이제 너만 남았다. 이거 뭐야? 탕수육 먹었니? 오, 들켰다. 그래, 이쪽으로 와. 내가 검사해 줄게. 응? 이 녀석. 아주 그냥 뇌까지 찔러야겠어. 어, 어. 오우. 오? 다행이다 저는 아직 음성인 것 봐요 그래 그래 이 집의 생존자는 남자뿐이구나 그러게요 아빠는 절대 저를 두고 코로나 같은 거에 지지 마세요 음음 음. 그럼 사나이 잉여면 아빠는 우리 집의 가장이잖니 절대 그런 병한테 지지 않지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군대도 다녀온 멋진 남자인 내가 그런 나약한 사람만 걸리는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잖니? 걱정 마, 리아야. <웃음> <웃음> 역시 아빠야. 음. <웃음> <웃음> 아우. 아우. 어? 아빠? 어허. 미안하다, 리아야. 어, 가까이 오지 마 우. 아빠도 자가격 리아야 해. 어. 어, 아빠마저 <웃음> 코로나에 걸렸어. 오, 이제 2주 동안 차가 경미야. 말 걸지 마요. 목 아파 죽겠어. 우리 가족 모두 코른에 걸렸어. 혹시 몰라. 나 혼자서 자가 키트를 사용해 보는 거야. <목소리> 걸리는데? 나 혼자 음성? 어? 나 설마 혹시 슈퍼이격자 슈퍼 우와 코로나 바이러스네 오미크론 <웃음> 걸린 요르르니까 요미크론인게 그 코르빙뽕 신기방기 어떻게 그런 걸 걸리시나요? 아, 아프니까 <웃음> 나가줄래? 아 미안 아니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걸렸는데, 왜 어... 오빠만 안 걸려? 나 아... <웃음> 아... 아무래도 슈퍼 항체를 가진 면역자인 것 같아 슈퍼 면역자는 무슨... 원래 바보들은 안 아픈 거 몰라? 어? 응? 뭐 빨발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웃음> 진짜야... 내가 단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바이러스인지 <웃음> 아닌지인지 못해서 어, 걸리지 못하는 거래 바보야 엄마 아빠도 걸렸는데 오빠만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아니야 아니, 넌 평생 아파하세요 나 이러다가 정부에서 잡아가서 생체 실험 당할 수도 뭐래 바보가 유루루밥 먹어 엄마가 죽겠어 네. <웃음> 엄마 나, 나는 아, 리아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따로 방에서 혼자 먹어 엄마가 돈 줄게 그러니까 시켜 먹어 그냥 그래 리아야 어?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아니면 너까지 걸리면 어쩌려 그러니? 응? 아니에요 저 슈퍼 면역전라서 그냥 같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nope. 아니야 아니야 슈퍼 면역자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엄마 걸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아파 목도 아프고 허주럽고 감기랑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따로 먹어 <목소리> 아 여보 밥 먹자 어어 <목소리> 어, 어, 어, 어, 여보 이거 맛이 안 느껴지는데 어이가도 <목소리> 코로나 걸리면 미각 구각 다있는다던데 진짜였네. 어. 코로나는 정말 끔찍해 아이, 그래도 아, <웃음> 여보가 만든 음식 맛없어서 맛있는 척하기 힘들었는데 아, 이제 맛있는 척하기 죽겠는걸 여보 코로나로 죽기 전에 나한테 먼저 죽어볼래요? 미, 미안 그리고 리아한테 울물지도 모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안방에서 지내도록 해요 알겠죠? 난왜 진짜 안 걸리지? 나 진짜 슈퍼 면역자인가 아니면 설마? 내가 단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바이러스인지 <웃음> 아닌지 인지 못해서 어, 걸리지 못하는 거네 바보야 엄마 아빠도 걸렸는데 오빠만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진짜 내가 바보라서? <웃음> 어? <웃음> <웃음> 엄마 간지러워 <웃음> <웃음> 사랑하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자니까 재밌는데? <웃음> 아유, 아유. <웃음> 아유, 그러게 오랜만에 같이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거 같아 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오. 좋네 그치? <웃음> 어, 어, 엄마 아빠 저, 저도 그냥 같이 잘래요 No. 아이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안돼 너 코로나 올마어지마 어허 안돼 <웃음> 우리 아빠랑 같이 잘까 <웃음> <웃음> 내가 정말 팔으로장지안 걸리는 건가 혹 <웃음> 어?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어? 이거 어? 설마 코로나? 음... 어? 어? 두들... 음... 어? 나도 코로나 걸렸다 엄마 아빠 나도 같이 자요 저도 두줄 잤어요 아열나 어, 아프다 어이, 그냥 안 걸리는 게 낫겠네 내가 어. 말했잖아 열나열나 아프다고 열 아... 열 아... 아... 아... 다여 아... 분들도 마스크 잘 쓰고 아... 아... 하세요. 열라면 안녕. 먹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 아... 아... 아... 아... 아... 열나. 아... 아... 아... 열 아... 열 아... 리 아... 가왜 학교에 안 오지? 내가 알기는 코로나에 걸렸대 나는 슈퍼 면역자라서 그런 거안 걸리는데 야 그런 게 어딨냐 응 여기 있어 어? 어 차별이가 응. 왜 학교에 안 나왔지? 에,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온다 그렇게 슈퍼 면역자라더니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은 다 걸렸는데 난좀 멀쩡한 것 같아 나 사실 슈퍼면역제? 근데 꼭그 말한 사람은 다음날에 걸리더라? 응 안녕 어 어? 진흙 대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나왔네 나 혼자 안 걸린 건가? 설마 나 슈퍼 항체를 가진 슈퍼면역자 어? 근데 이 말을 하면 설마 나도? 어? <웃음> 어 역시 그 말을 하면 안 돼! 안녕